오늘도 비밀의 맛집을 소개합니다 끈한 계란찜과 토마토로 시작하고 김기형 발음이 맞아주는 이곳 이것도 되게 맛있었어요 오마카세 하면은 그냥 겉멋 허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긴 가성비의 구성까지 완벽합니다 대게와 사시미로 시작했고요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곳의 전복과 내장 그리고 문어가 추가됐네요 진짜 저 소스는 미쳐버립니다 이건 보거 정소인데 그냥 미친 것 같습니다 아 금태구이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 도미는 되게 새로 보는 친구였는데 껍질이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습니다 제가 생선회 이름을 잘 몰라서 맛있었는데 특히 이 가리비가 와 미쳤습니다 진짜 녹지네요 삼치구이는 어 정말 그냥 삼치구이였고 이 새우는 그냥 천상의 맛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은 또 우니의 단새우까지 아 진짜 여기는 그냥 퍼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일반 참치가 아닌 정말 맛있는 참치를 맛봤고요 그다음엔 이게 제빵원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어 봉초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곳의 고등어 봉초밥 와 미쳤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안 미친 게 없어요 이 튀김도 새로 생긴 것 같았는데 되게 맛있는 게살튀김 느낌이었고 붕장어로 마무리 하루했는데탄탄면까지 주시더라고요 와 이날 제가 생일이었는데 토마키도 두개 받았습니다 디저트까지 완벽했던 하루였습니다